안녕하세요 상대입니다 금일은 삼천포 문어낚시 더하기 내만깔치낚시 두탕을 띠러 나왔는데요 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지금 몹시 피곤한 상태인데 일단은 입질받으면은 뭐 피로가 풀리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이용할 선사는 여기 대풍오고요 오늘 처음 타보는 배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날씨 영상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금일 제가 사용할 장비는 우선 릴은 입구다 피닉스 100L 입니다 합사는 아미고 2호 합산입니다 핑크색 예쁘죠 로드는 제가 그때 도달의 낚시에 사용한 카레이 BB H165 이게 문어용으로 괜찮아요 여기 끝에만 살짝 휘는 8대2 액션이고요 35뽕돌을 하나 물렸고 금색, 그 다음에 반짝이 색동 그리고 문어전용 집에서 나오는 문어전용 애기입니다 밑에 블레이드가 달려서 어필이 잘될것 같아요 오늘 이 채비로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틀 이틀 이틀 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펀드네 얼마만에 걸린건데 그 빠지는 역시 역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웃음> 어, 사이즈 좋다 와, 이 사이즈 좋다. 또또노잘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감각이 좋네요. 아이고, 예, 아, 잡았다니까, 그냥 잡았다, 그냥. 네. 한 마리 있었네. 오, 자꾸 자꾸 뜯어내네요. 문어 자꾸 뜯어내네. 오 봤다.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배도 안 하겠습니다. 배도 안 어... 합니다. 안 돼! 아유. 오늘 문어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방까지 하러 이동하거든요. 그 영상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어 낚시.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와. 아. 와. 삼친가, 아, 아닌가, 갈치네, 왔다.